전철민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. 아이고 형님. 안녕하세요. 우와 헬스장이. 그렇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헬스장이 있어도 되나요? 운동 좀 해도 되나요? 저희 <웃음> 아이들. 아. 와, 운동, 운동 좀 해보세요, 형님. 운동, 0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<웃음> 아, 반대로 하시는구나. 잘안와와 개좋아요. 하시다가 식사하시고 아아 주 드시고 와 여기가 이제 창정 형님께서도 작업하시다가 어 식사하시거나 아니면은 소주 한잔 <웃음> 소주 한잔 하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. 와 소주가 실제로 있고요. 와 진짜. 밥주는 회사가 최고의 그 회사가 아닙니까? 여기는 그 회장님 개인 집무실. 들어가, 들어가 봐. 네, 지금 갔습니다. 네. 여기가 와. 어우, 근데 향기가 개 음, 집무실. 와. 예, 네, 화로 있어요. 어? 이거 재능... 여기까지 새로 라이브 찍었던 거 아. 아 여기 이제 네. 누워 누워서 하고 누워져가지고... 네. 어제와 나는 같아요. 예, 작곡, 작곡, 그... 자 그렇죠, 우리 그 음악 감독을 위한 자리근데 가이드 녹음을 이런 곳에서 <웃음> 한다고 <웃음> <웃음> 합니다 어 장난이 아니네요, 진짜 제 장래희망은 임창정 형님이 되는 걸로 <웃음> 될수 있을까요?